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모차르트가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네요. 친구의 사람들은 내가 무척 쉽게 노래를 작곡한다고 말들을 하지만 사실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작곡에 바치는 사람은 단연코 없을걸세. 유명한 작곡가의 음악 치고 내가 수십 번에 걸쳐서 꼼꼼하게 연구하지 아는 작품이 없으니 말이야.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이제알것 같은 제가 매매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돌파 매매입니다. 돌파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시가 돌파, 전일종가 돌파, 직장고점 돌파, 박스권 돌파, 장중고점 돌파. 여하튼 뭔가 뚫고 오르면 돌파지요. 문제는 돌파 매매가 어려운 게. 지난 차트를 보면 매매 포인트가 딱 보이는데 막상 할 때는 안뜨지요 그래서 약파리들이 많이 싸먹죠. 거봐라 옆 건물이 5층이니 고층 건물이 되려면 이렇게 5층 지나 높이 오르면 고층 건물 되는 거고 정답은 6층에서 사면 된다.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습니까? 아니 엘리베이터 타서 10층 왔는데 5층 빼먹고 올수 있나요? 항상 지난 후에 보면 쉬운 게 주식입니다. 돌파의 핵심은 매물대. 돌파, 수급입니다. 돌파의 모양을 잘 보시면 돌파 후 눌림이 있는 경우와 눌림이 없이 그냥 날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암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들을 물려나 주의식 교육이 망가 트려놓은 건데 살아있는 어미기에 꼭 일정한 패턴대로 가지 않습니다. 갈 때마다 다 자기 각각입니다. 원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회사에서 회식하면 1차 고기 먹고 2차 맥주 먹고 3차 노래방입니다. 매일 그러나요. 언제는 1차 횟집. 이차 각자 집으로 이럴 수도 있지요. 박스권이란 건 물량 소화일 수도 물량 털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가 무서운 거죠. 그 매물을 다 소화하고 가는 거니까. 하지만 못 가면 원위치가 일반적이고 재수 없으면 박스권 항 돌파. 물량 터는데 일조하신 거구요. 다시 핵심으로 들어가면 실패 요인 세가지입니다 첫째는 박스권 돌파가 우상향 박스권으로 변하는 과정인지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즉 일자로 행보중주가가 상방으로 틀 경우 조금만 파동이 이어지는 진폭이 적은 박스권이 제일 좋은 모양입니다.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물량 소화가 잘 되었으니 깁소가 적고 잘 가겠죠. 그런데 그저 암기식으로 외워서 돌파만 하면 덥성 물어버리니 실패하는 겁니다. 우상향 박스로 변한다는 건 돌파 후 다시 내리고 그 대신 직전 저점보다 높은 위치에서 다시 올라가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수평 박스가 아니고 우상향인 박스 이것이 개미들 바보 만드는 경우입니다. 즉 박스권화단에서 지지 후 매수하려는 경우 그 전에 반등이 나오고 돌파해서 샀더니전고점보다 높지만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선 눌림도 당연히 없지요. 둘째는 속임수입니다. 돌파만 하고 다시 되돌림 후 박스권 행보를 하는 경우입니다. 잠시 기분 좋았다 마은 거죠. 여기에 속지 않으려고 매물대와 수급을 보는 겁니다. 대충 보시면 됩니다. 직전 고점이나 돌파 가격대 메모를 돌파시 거래량이 감당할 수 있는지, 즉 대량 거래 터지면서 돌파인지를 차 운전할 때 무의식적으로 엑셀 밟듯이 자동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힘든 돌파 시점을 적은 물량으로 올리면 보유자들 던질 때 받아주질 못합니다. 원리를 알아야 이 바닥에서 살아남습니다. 수급이란 건 이때의 체결 강도구요. 모르는 건 각자 공부하시구요. 셋째는 오후, 냐, 와오 냐입니다. 표현이 애매한데 급락 후 적정한 상승이냐입니다. 주로 초단타 할때 많이 당하는데 봉봉상속임수 돌파에 당하지 않으려면 이걸 중요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도 원리를 아시면 간단합니다. 박스권이던 하락하다 반등이건 돌파 직전 하락의 폭이 깊은 게 돌파하고 계속 가면 뭐라고 감탄하나요? 와우 아니면 언빌리버블 또는 이게 미친나 쭉 장대양봉 뽑으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경우는 보통 돌파 후 급락 가능성이 크고요. 골이 깊은 일직전고점까지 와서 돌파하기도 힘들지만 재차 되돌리면 많이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흐모후 그 돌파하는구만 이건 돌파해도 크게 놀랄 정도는 아니다. 즉 하락의 골이 깊지 않은 상태에서의 돌파라는 겁니다. 이때는 돌파 성공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같습니다. 골이 깊은 건직전고점까지 올라온 것도 많이 올라온 거죠. 이때 돌파라고 사면 단기 세력 물량 받아주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베이트레이딩으로 예를 들면 돌파매매는 각 돌파마다 맞는 시간대가 다릅니다. 장중에 직전 돌파하면 당하기 쉽고, 장후반에는 장중고점 돌파매매를 해야 유리하고, 장초반에는 시가 돌파 또는 전일종가 돌파 또는 직전고점 돌파매매가 유리합니다. 이유는 원리를 생각하시고 베이나 중장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은 다릅니다. 한주일의 시작과 마지막이기 때문이며 이게 주봉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불파매매는 아무 때나 모든 걸 적용할 수 없는 시기적절한 매매방법에 따라 나누어져 있다는 걸 아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돌파 좋은 매매기법입니다. 하지만 원리를 제대로 알고 대응하지 않으면 세력들 물량받지 하느라 바쁜 경우가 되기 쉽고요. 정신적 스트레스는 더더욱 커집니다. 다음엔 낙주매매에 대해 몇 가지 실패 요인을 말씀드립니다. 지인은 자신을 애세우지 않고 신인은 공을 자랑하지 않으며 성인은 자신의 이름조차 드러내지 않는다. 장자, 무언정의 자유와 유유자적의 즐거움을 두후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책에 있어 내려놓음이 얼마나 중요한 행복의 조건인지를 알게 해준 책입니다. 주식을 득하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주변에 먼저 고개 숙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많은 것이 보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않은 것도 나에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도 나에게 부질없는 것과 유용한 것도 보입니다 낙주매매입니다 낙주는 아무 때나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면 안됩니다 제게 있어 낙주는 추세이탈입니다 최소 장대양봉 두개 이상이 터진 후그 다음날 양봉에서 시작해서 가능하면 고가면더 좋습니다 전 상한가에 국한합니다 장 초반부터 시가를 넘지 않고 급락하는 주식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변형이 나옵니다. 장대양봉 두방후 당일 장중 고가 찍고 장막판 급락한 주식 장대양봉 두방 찍고 그 다음날 시가에서 급락한 주식 장대양봉 두방 찍고 그 다음날 고가 찍고 급락한 주식 이 장대양봉이 상한가일 경우 더욱 좋겠지요. 흔히 연속 하한가간 주식이나 한참 올라서 고점 찍고 내려오는 주식들을 낙추하는데 제 경험상 일정한 규칙이 없고 리스크가 너무 많아 전권하시도 제가 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든지 안전한 방법이 많은데 굳이모험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길 수 있는 전투만 하는 겁니다. 매수 포인트는 추세가 진행 중에 깨진 상태가 포인트입니다. 즉 차트가 망가진 게 아니고 추세가 진행 중인 종목이 즉 우상향인 종목이 일시적으로 추세가 깨진 상태에서 매수하고 추세로 되돌리는 중에 매도하는 겁니다. 이절 기준은 약간씩 다르지만 급락 전 최고점과 급락했던 최저점의 20에서 30% 선입니다. 즉 급락이 최고점 대비 20%면 4% 이절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도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수식 대입하듯이 아무리 해도 자신의 기법이 되질 않습니다. 제일 안전한 건 상한가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지금 상간 종목들 차트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상두방후 3일째 음봉 4일째 저점에서 장중 어느 정도 반등했는지 여기서 핵심 포인트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지지할 것 같은 지지선이 깨져야 물량이 나옵니다. 즉 1차 지지선 무조건 깨져야 추세이탈이고요 2차 지지선에 물량 받친 놓으면 사지 못하는 게 추세이탈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5일선 위에서 상승하던 주가가 급락하면 모두 5일선은 지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깨져야 실망 매물 제대로 터지는 것이고 2차 지지선인 11선까지 가지 않고 반등해야 제대된 추세이탈이라는 겁니다. 추세이탈하기는 30분 봉보고 확인하시고 즉 일봉상 5일선 위에서 급락이 시작되고 아래 5일선 11선 21선이 있으면 보통 5일선은 당연히 깨고 11선 조금 위까지 급락 후 반등한다는 겁니다.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일째 장대양봉이면 모두 3일째 상승을 기대하는 와중이고 차트가 우상향이라면 더더욱 신뢰 속에 3일째 매수가 다만 투자자가 많은 상황일 겁니다. 이때 거래 터지며 급락한다면 당일엔 대다수가 반등 기다리면서 버팁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급락한다면 최소 1차 지지선을 지켜보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버티지만 그게 깨지면 실망 매물까지 가세하면서 급락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미 횡보 수렴하여 확산 중인 차트가 그리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즉 추세 전환이 아닌 추세 이탈은 다시 원위치로 가야 합니다. 아직 장대양봉을 만든 사람들이 남아있기에 누구라도 무서워 던질 포인트에 들어가야 먹습니다. 차트는 1 0분틱 차트 켜놓고 보시고 급락 후의 예상 매수 시점에서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면 매수 들어가는 포인트입니다. 만약 여기까지 안 오고 반등하면 그건 나의 운이 아니군 이라고 시 웃으시면 되고 만약 예상에 맞게 반등 올것 같으면 과감히 매수 들어가고 들어가자마자 매도 주문 깔면 됩니다. 이때 재미있는 것은 2차 지지전에서 대기하던 매수세까지 가세하여 마치 다시 상한 거라도 갈기세지만 전에 말씀드렸듯이 와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방법으로만 한 달에 세번만 해도 10% 이상은 좋기 법니다. 물론 매일 매매가 불가능한 것까지 가정해도 이상 낙주매매였습니다.